인류가 우주로 진출하기 시작한 미래 외계인들이 지구 곳곳에 나타나 인간들을 납치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이에 울트라 경비대는 지구에 숨어든 인간을 납치하는 외계인 조사에 집중하는데요 외계인이 나타났다는 제보의 울트라 경비대가 출동하고 현장에 도착하자 어느 청년이 길을 막습니다 막무가내로 길을 막자 화가 난 경비대가 가스를 살포하는데요. <웃음> 이 청년은 모로보시 다이라는 떠돌이입니다. 자신이 우주인 전문가이며 위험하니 사라지라고 말하는데요. 때마침 나타난 경찰은 모로보시의 말을 무시하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모로보시의 정체도 사실 우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한 우주인들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선의 의 우주인이었죠. 울트라 경비대는 우주인의 공격을 받지만 모로보시의 도움으로 구출되고 얼떨결에 본부까지 함께 오게 됩니다. 그 시각 쿨성인이 지구에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자신들이 인간들을 납치했고 당장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울트라 경비대와 인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모로보시는 쿨성인의 우주선 약점을 안다며 미친 소리를 합니다. 경비대장은 모로보시의 눈빛을 보고 진심을 느꼈는지 곧바로 작전을 시행하죠. 모로보시의 의견대로 스프레이를 뿌렸고 투명기능이 있던 쿨성인 우주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쿨성인의 우주선들이 대량으로 나타나자 모로보시는 갑자기 캡슐 에 있던 애완괴수를 소환합니다. I'm g o i n o g to the a l I'm h e 풀성인으로부터 지구를 지켰고 모로보시는 공로를 인정받아 울트라 경비대의 정식 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지구에 잠입한 우주인들은 지능적으로 인류를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모로보시는 정체를 숨긴 채 울트라 경비대로 활약하는 척하며 위기 때마다 울트라 세븐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인간들의 약점을 파악한 우주인들은 변장을 해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세 분은 여타 울트라맨과 달리 첫보전을 펼치며 싸워야 했고 앞당 우주인이 키운 애완 괴수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울트라 세븐은 1967년에 방영된 울트라 시리즈 세 번째 작품입니다. 원래 기획은 울트라 경비대를 중점으로 거대 히어로가 아닌 첫 보물 컨셉이었는데요. 추후 추가된 히어로가 바로 울트라 세븐이죠. 세븐 이름의 유래는 울트라 경비대 일곱 번째 요원에서 따왔습니다. 여타 울트라맨과 달리 컬러 타이머가 없으며 제한 활동 시간도 없었지만 울트라맨 세계관에 편입되면서 조금씩 설정들이 바뀌거나 추가되었죠. 당시 기준으로는 어린이 시청자들에겐 큰 인기를 얻지 못했고 매니아적인 느낌이 강했는데요. 괴수들보다 우주인들이 많이 등장하며 특유의 음침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5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선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일본 내 세븐만의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이죠. 울트라세븐 40주년 기념작으로 성인층을 겨냥한 울트라세븐 x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에선 정식 방영되지 않았음에도 의외로 인지도가 높은데요. 이유는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울트라 90과 제트맨에서 세븐이 등장한 적 있기 때문이죠. 짧게 등장했음에도 강렬한 디자인 때문인지. 울트라맨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조차 세븐을 알아보는 징기한 현상도 볼수 있습니다. 다음 편은 울트라맨 재의 이야기를 담은 돌아온 울트라맨으로 찾아뵙겠습니다.